유튜브 시작했다면서, 이거 한번 해봐. 유튜브 저작권 시뮬레이션? 초보 유튜버인 캐릭터를 100만 유튜버로 만드는 게임인데, 저작권 침해의 선택지를 고르면 게임 오버가 되고, 저작권 침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지를 고르면 구독자 수가 0명이 돼서 게임 오버가 돼. 플레이하실 캐릭터를 선택해주세요 i t t l e 은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이 little b i 호기심 많은 여름이는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그춤 전체를 쳐서 커버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합니다. 그냥 추도 되겠지 뭐. 커버영상을 찍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목소리> 형사 등장 당신이 준 안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상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이 안무의 창작적인 표현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인 안무가 혹은 저작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신은 저작자인 안무가 성명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보 아, 이용하라고 하고 명포시 되어야 되는나? 잘못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니. 어쨌든 이제 선택했지. 최근 유튜브 채널 썸머킹 TV에서 오이 당근 레몬의 ASMR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구독자들도 호기심 많은 여름이에게 오이 당근 레몬의 ASMR을 찍어서 업로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작권 침해일 거야. 이번에 안 걸리지. ASMR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구독자가 0명이 되어. 게임 오버 되었습니다. 뭐야? 최소 먹는 ASMR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해당해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 몰랐네. 디오 ASMR을 성공적으로 찍어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야, 게임 클리어! 와, 끝났다. 이 게임 해보니까 알겠네. 독자수늘리기 전에 저작권 공부부터 하고 야야겠다